구속되어 중국 사회식의 자산을 가진 지난 6개월은 상당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일어나는 기분이 상품을 잘하지 못하는 배신으로 돌아와, 이거에 있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해주시는 분들께 선고한 는음으로길수 있는 곳은 즐길 수 있는 곳은 즐길 수 있는 곳은 는마은으로수 있는 곳은 즐길 수 있는 곳은 즐길 수 있는 곳은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나는 음,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 규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니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고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타인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품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급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단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려드린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육성입니다. 5년 전 그날 저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대통령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끝으로 대통령은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대통령은 일체의 항소나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한 2017년 10월 16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월 10, 15일 밤 12시 즉 일요일 자정을 기해 석방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가 금요일인 10월 13일 오후 5시 무렵에 느닷없이 도저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 즉두 번째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검찰이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총 18건이고 그 내용은 그 당시 언론에 모두 보도되었습니다. SK, SK그룹 SK 내물 요구 사건도 그 당시 언론에 다 보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SK그룹 내물 요구 사건 하나만 숨겨놓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구속영장의 이 범죄 혐의는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습방될 기미가 보이자 추가 구속영장 발급을 위해 서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별건 영장에 해당합니다. 별건 수사나 별건 영장은 사건의 본질과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할 줄 알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SK그룹 뇌물 요구 사건은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종범의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의 책임 회피성 주장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긴 안종범의 책임 회피성 주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과 탐동 면담을 마치고 삼청동 안가를 떠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느닷없이 나타난 안종범이가 노란 봉투 하나, 그 내물 요구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장난을 친 것이지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제가 쓴 어둠과 위선의 기록 그리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2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태원 회장의 지시를 받은 SK그룹 박영춘 전무가 검찰 조사와 법정 정원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6개월간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하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청와대의 경제수석 안종범입니다. 대통령 사건은 거의 모든 증거라고 검찰이 제시한 것이 안종범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종범 업무수적 이것도 사후에 조작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하나하나 근거를 대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고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 개혁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전 법정 육성 증언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탄핵 영화와 다큐멘터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